이게 뭐 지？집 으로 가져 가야겠다. 신난다, 블로 달라. 무화 기에 알을넣 고, 상 자에 넣어 놔야지. 과연 뭐가 태어날까？해야지, 뭐가 나올까？영차 영차. 영차. 쌍둥이, 그게 뭐지? 으어, 안녕? 내 특보겠어. 내가 구해줄게. 아킬로 바치기. 으어. 사망하셨습니다. 고마워. 가자.